그 아키모치 주는 나무에서 어. 마린키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안 나왔고 갑비다 저는. 어디갔지 나요. 신고 쪽로 뛰죠. 아 그래픽카드 달다 달어. 어 뭐가 오, 나왔길래? 다이다. 티파. 오. 지금 그래픽카드 무슨 일이? 왜요? 한 40일 텐데. 44만 원이. 저번에 5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그 가격, 아니,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지올라야 되는 거아니야어디 계세요? 저 시골조 아, 붙었어요? 들어왔어요 이미? 동날님 오셨다 아. 동날님 요새 떡상 하시던데 네? 아. 지금 시골조 들어왔나요? 네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얻을 건다 얻었다 정무소어뜰게요 슈퍼마, 슈퍼마, 나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퍼마, 슈퍼오 슈퍼마, 유저 잡았어? 예. 네. 오 심장아 어, 어떻게 된거임? 얘나 예, 보길래 먼저 쏘길래 바로 쐈었거든요? 반사신경으로 에이. 바로 머리뚫은거 같은데? 어 이거 핵인가? 개차렉 이제 님 신고 들어감 하단님 <웃음> 어디? 저 정비소 정비소 인 하단님 친구 한번 먹었다 그쵸 아무래도 야오 M4A1 와, 엠보, 뭐니 왜 저래? 들 드론, 이거 아버지? 죠 예, 드론. 눈 맞았나 드론, 데 얘? 예. 드론, 예. 드개 불쌍하네 정론 예. 드사운드 정보 사운드 아울러 <웃음> 어디 있어요? 저 1층 아 키카드 뜨는데 바로 바로 호빈 바로. 응? 안두기 사이드로 나님탄 확인하고 엔포스 치죠. 그냥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 오8 6 1오3 4 0괜찮4은데 M8 요4은 좋아요. 6 좋아요. 8 6요6은안 뭐. 네, 좋아요. m 8 5안 좋아요. 6은요6은안 좋아요. 46은 안좋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이보이할게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b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 가깝지 않나? 싸네. 들어갈게요. 음, 사운드 들리는 거 있었나요? 어, 음, 딱히... 아, 뭐... 뭐 탁테이크 싸우? 그냥 뒤쪽에 뛰는 소리... 어찌... 낀다. 인텔, <웃음> 인텔 사람 있네요? 이깐만 이게 드릴고이스 네. 버스. 버스. 버스. 고 네. 아, 버스. 고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버저뼈부러졌어스버 버스. 버스. 잠만. 가요저 어, 버스 앞 뒤에 있어요, 바로. 아, 오케이. 벌써 폰 좀. 버스 앞에요? 아, 혹시 몰랐지부 음. 갈게요. 붙뜨리는 거 좋아요? 네. 잡고 문들어갑니다 잡았어요? 아니요? 어, 네라 어, 잡았다, 잡다 쭉, 포카나 또더 까볼게요. 네. 여기 클리어? 어디 계세요? 화장지 네. 푸시해 볼게요. 여기서 술풍 없어 네. 저 바로 저쪽 정문으로 들어갈게요. 인터방으로. 소매 잡아줘요. 네. 없고. 인터방 왜보인나 보네요. 타줘요. 어디 계세요? 그래요? 아. 여기까지 클리어. 이로 와요. 그쪽으로 나오지 말고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아, 잠깐만. 여기 타격되는 거. 여기. 여기 클리어. 시체 있나요? 없죠. 이로 음. 일로, 일로, 일죠저로 일로, 요로 일로, 일로, 일로, 일네 일로, 일로, 일 빨간 애죠, 뭐야. 저 여기 있어요. 레... 어, 뭐야? 나 아니다. 잡았어요? 아니, 아니. 저 수상단. 저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그 쓰레기통 바로 왔어. 우측 골. 그골 아니면 그런 거 같은데. 못한... 저 있구나. 우리 아니구나. <웃음> 잡아봤다. 아, 귀찮은 새끼. 넌 빡치니까 다 가져 와 줄게. 41렙 혀잘 싸운다잉 아스크스 재밌었는데 제도오도토게요네 쟤도, 뭐 쟤도, 토르트네. 음. 쟤도 토르트네요 이거 아. <웃음> 좀 많이 먹었다 해. <웃음> 시야 때문 것도 같이 먹고 8 1레비에 저런 걸 먹고 왔어? 아마 퀵 깨우지 않을까 PST가 천발이? MMS 보험이 안될거 같은데? 안 하. 는 이게 막판. 음. 막판하고 들어가야 되지 전에. 누가 들어오셨어? 가군 양님께서 상행 상인, 상행 님인가? 가군 양님. 상행 님이시네. 상행 님 들어오셨네. 어서. 오케이. 여기 어. 왔는가? 이러고 왔는가? 지금 집에서 노, 집에 노트북 있어서 노트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잠깐. 아. 들, 아 빌려줘? 아이씨 어떻게 잡어? 아 탈코프, 아, 아. 뭐 어떻게 빌려줘? 아이씨, 히틀러 맞는데? 아 빌려줘 바로, 뭐 어떻게 줘? 아, 아, 잠금 좀더 받아? <웃음> 뭐? <웃음> 편한대로 해. 아저씨, 덱스유즈 받아? <웃음> 편한대로 편 편한 어, 아, 아비바뀌습니다 아저씨. 오케이, 어. 그러면 그 뭐냐, 보낸대로 보내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출발해, 출발해, 보내줄게. 맛있고 어, 출발해야지. 아, 한 한로드 쟁여놨던 거다 팔아 버려야지. 한로드 비싸요. 14,000원, 15,000원 정도 해요. 공일님 <웃음> 001님 들어오셨는데? 두명이 잡고, 탈출? 2명이 잡가자리이 잡고. 2명이 잡고, 2명요 잡고. 2명이 잡고, 2명이 니까 모르겠네요? 같이잡이 잡고, 2명이 잡고. 2명이